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네온사인 썸네일입니다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 네온사인으로 만들고 싶은 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두운 느낌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배경서식 검정색으로 배경을 채워 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할게요 텍스 상자를 넣고 네온사인 썸네일 지금 배경이 검정색이라고 텍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텍스트 색상을 바꿔줄 건데요 텍스트를 다 선택한 뒤에 텍스트 옵션에 들어가셔서 색상을 바꿔줄 건데 일단 텍스트 윤곽선을 그어줍니다 윤곽선 실선을 넣어주시고 실선의 색을 흰색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너비를 좀 넓게 해줄게요 한 2pt 그런데 지금 이 글꼴이 맑은 고딕이기 때문에 맑은 고딕으로 하게 되면 네온사인 느낌이 별로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굵은 글꼴로 바꿔 줄 건데, 저는 굵은 글꼴 중에서 스웨거체로 바꿔 줄게요. 스웨거체가 어 제가 생각했을 땐 글꼴을 썼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스웨거체로 쓴 다음에 이걸 글꼴을 조금만 더 키워 줄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텍스트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 없음을 해줄게요. 이후에는 텍스트 옵션,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집어넣을 건데요 그림자 효과를 어떤 색으로 집어넣을 거냐면요 색을 좀 네온사인과 비슷한 색상으로 넣어볼 겁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색상을 넣을 거냐면 분홍색 같은 느낌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봤더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으로 나옵니다 간격은 0pt 그리고 흐리게 효과를 저는 한20 정도로 해볼게요 뭔가 뒤에 은은하게 비춰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만 두면 될까요? 그렇지 가 않아요 이것을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겹쳐줘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 상단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럼 복사가 됩니다 아래쪽으로 그대로 내려볼게요 어? 뭔가 느낌이 나네요 이 두개를 다시 선택한 뒤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시켜서 복사하고 다시 한번 겹쳐볼게요 어? 느낌이 점점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한다 대에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겹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네온 사인이 너무 화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 옵션 그림자에 가서 흐리게 효과를 한 15pt 좀더 낮게 해도 되겠네요. 10pt 정도로 해볼게요. 뭐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괜찮죠? 이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텍스 옵션 들어가셔서 그림자 색상을 흰색으로 하나만 바꿔줄게요 흰색으로 바꿔주니까 뭔가 갑자기 확 밝아졌죠? 근데 이 흰색상은 너무 밝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5에서 한 3pt? 3pt 정도로만 해줘도 뭔가 네온사인 느낌이 납니다 어떠신가요? 한 번에 바뀌죠? 자 제가 블로그에 공유를 해둘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를 이 텍스트의 서식을 서식 복사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아무거나 입력해서 Ctrl Shift V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가 안에 들어가 있는 효과가 저절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계속 이렇게 겹쳐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네온사인효과를 파워포인트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네온사인을 저장하실 때는요 왼쪽 상단 파일에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PNG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썸네일 만들기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유튜브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